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웃음>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일본에 갔다왔는데 일본에서 캐리어 한가득 가지고 온 몽땅 하울 너무 설레요 <웃음> 한달 동안 모은거라서 도대체 어디서 뭘 샀는지도 기억도 가물가물할 때야 지금 짜자잔 <웃음> 그냥 두서 없이 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되게 큰 캐리어 이렇게 한가지 제가 샀는데요 일단은 짜잔 이번에 일본 여행가서 입덕한 아이입니다 모루카 인형인데 얘는 뽑기로 뽑은 애예요 모루카 귀여운 인형 뽑았고요 얘도 모루카 인형 얘도 뽑기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기 뽑았고요 <웃음> 이렇게 해도 되겠나? 얘도 뽑기로 뽑은 꼼도 이렇게 한 마리 뽑았고요 디즈니랜드 갈때 쓰려고 샀던 아이고요 토이스토리 호텔을 갔다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뷰는 피카동시 영상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피카동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호텔에서 썼던 네, 모자이 이거는 여러분 짜잔 스누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제가 사온 아이입니다 스누피 인형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진짜 뭘 살까 고민하다가 샀던 아이 이렇게 스누피 인형들 왔고요 다 아, 인형이야 이건 짜잔 이건 도라에몽 공항에서 도라에몽 카페가 있더라고요 도라에몽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쁜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색감 봐요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의 도라에몽이라서 너무 귀엽고 이 인형 뽑기로 뽑았습니다 짠 많아지 할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 <웃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눈바어떻게 이건 디즈니 스토어에서 구입한 아이입니다 얘 조그만 애도 샀는데 어디 갔나? 그리고, 짜자잔. 얘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산, 네, 알림과 포키입니다. 원래 알림만 사려고 그랬는데, 면세를 받으려면 5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또 이렇게 두개 사면 또 20% 할인도 돼. 그래갖고, 이렇게 포키랑 알림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가 되었어요. 알림이랑 이렇게 세 마리. <웃음> 너무 귀여운 토끼 세 마리. 이건 친구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픈할 카페에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쳐자고 있는 네, 토끼 세마리입니다 어! 궁뎅이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짠! 이거 스누피 쳐자고 있는 건데 다 쳐자네 애들이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UDT! UDT! 울트라 디테일 피규어 UDF, 아 UDT가 아니라 UDF구나 예, 스누피랑 이렇게 찰리브랑 차 자고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아키아바라 라디오 회관이 제일 싸 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여러분 가시면 거기서 사시라 그리고 음... 이거, 자, 여러분, 이거는, 그, 토이스토리, 네, 컵입니다.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여기 애들 이렇게 쓰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란하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컵이야. 컵인데 요란한 뚜껑이 있을 뿐이야. 너무 귀엽죠, 네. 어 이렇게 서서니까 허리가 아프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조금만 올릴게요. 네 여러분, 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두는 스티커들 별로 안 쓰지만 그냥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통과 제리, 톰하고 제리하고 이렇게 통과 제리 스티커.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트로한 이 미키 스티커 너무 반짝반짝 귀엽지 않아? 그래갖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일본 감성 있는 약간 일본 감성 스티커 이런 느낌. 하고, 이거는 약간 일본의 약간 그 게임기 같은 옛날 그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스티커들. 그리고 이것도 로프트에서 산 그냥 이렇게 뭔가 여권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하는 다이어리 지갑 같은 건데, 안에는 그냥 지갑이 아무것도 없어. 카드 같은 거, 쿠폰 이런 거 이렇게 다넣어놨습니다 뒤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수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스위머 퀄리티 좋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위머예요. 카트로된 캐릭터로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고요. 스위머 네, 조각 스티커 반짝반짝 넘겼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짱구는 못 말려 이제 아크릴 그 스탠드 같은 건데 이거 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꼽아져 있는 거지. 짱구 스토 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누피 이게 엽서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렇게 두장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어 일단 잔챙이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디즈니 스토어 키디랜드 유니버셜 디즈니 랜드 뭐 웬만한 그 캐릭터 샵 가고 다산 제품인데 일단 잔챙이 먼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구입한 통과 제리 팝업스토어에서 산 제리 얼굴 카드 파우치 입니다 카드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카드 찍을 때쏙콕 쏙쏙 찍고 이렇게 하고 일본에 이렇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엽나봐 그리고 이거는 플라자라는 데서콜라보인지 뭔지 이렇게 무, 뭔가 하더라고요 그냥 패츠 키체인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고 플라자에서 산 키체인 갖고 이렇게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쏙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그백엔샵에서산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토이스토리 약간 이렇게 몰드 이렇게 되어있어요 초콜릿 몰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초콜릿 몰드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세리아라는 네천엔샵에서산키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샀습니다 천원밖에 안 났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이소랑 뭐 세리아 뭐뭐뭐 이렇게 천엔샵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리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윌리를 찾았잖아, 원리를 찾았라라 여기 안에 이제 각종 그냥 뭐, 어, 동전도 넣고, 약간 소품들, 사탕도 넣고, 카드도 넣고 하는 그런 거. 요즘에 이거 되게 유행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하나 이렇게, 네, 샀습니다. 이렇게 같이 달면 너무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키링, 가죽 키링, 천원짜리 이렇게 하나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핸드폰 캐스인데, 이거 막상 끼면 귀엽더라고요. 색감하고 약간 빈티지 한게갖고 여기 캐스퍼 끼워서 하나 샀고요. 그 로디. 로디를 몇 마리 샀니?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로디 이게 다 천원이야 여러분 이거 다 천원이야 어떻게 안살수 없잖아 천원인데 이거 너무 귀엽죠? 천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짜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천원짜리 키링이에요 키링 키링이라서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하나 달아볼까 해서 이렇게 네, 가지고 왔습니다 키마우스 빈티지한 그 느낌의 그 지퍼팩 지퍼팩 이렇게 사왔고요 그리고 각종 이 후리카케들 밥에 그 뿌려먹는 그 귀여운 물데 이거는 국민 그 후리카케예요 여러분 계란 또 되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그리고 이거는 그 호빵매 후리카케 그리고 이거는 코코이지방이야 궁금해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어떤 뭐 진짜 카레맛이 날까 해서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명란 명란 네, 후리카케고요 이거는 호빵매 이렇게 하고 후리카케도 이렇게 뒤집어지게 사왔고요 후후르르그 세탁망이에요 세탁망 여행 다닐 때 여러분 세탁망에다가 이렇게 세탁할 거를 이렇게 넣어놨다가 한 번에 그 넣고 이렇게 빼고 가져가고 건조기 돌리고 하면 편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탁망 귀엽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짜잔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물티슈에요 여러분 물티슈 물티슈인데 보시면은 이게 토이스토리 물티슈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낱개로 되어있는 물티슈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천원이에요 그 짱구 파우치 이거 짱구 파우치 네, 이거 지퍼팩인데 나름 좀 퀄리티가 있는 지퍼팩이더라고요 두 개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 이것도 세리아에서 천 원에 주고 산그 필통 네, 파우치입니다 그냥 뭐 배터리 같은 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끼워서 하나 샀고요 이것도 파우치 이거는 이것도 천원 제가 좋아하는 그, 일러스트 그림체거든요. 약간 빈티지한 거. 그래갖고, 이게 다 세리아에 있더라고요. 싼마이 느낌 나긴 하지만은, 그냥 천 원이잖아. 티켓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 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식빵이에요. 식빵. 아, 식빵이래. 빵 브랜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땅콩. 그 식빵 그 아시죠 여러분 딸기맛도 있고 초코맛도 있고 요것도 약간 그런건데 요거를 약간 굿즈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땅콩 식빵이 들어있어 빼면은 요것도 파우치잖아? 근데 이것도 파우치 잖아 이것도 안에 이렇게 빵실하게 파우치예요 여러분. 여기도 러분여 귀중한거 이렇게 넣었고 식빵에도 넣을 수 있고 식빵 봉지도 있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어떻게 안써 이거 어떻게 안써 네, 여러분 이거는 무크지라고 여러분 일본에 무크지라는 거 있어요 무크지 아세요? 잡지 부록 같은 건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구입한 아이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서점도 한번 들려 보시라 이것도 다 세리아에서 산커프린백 같은 그런 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 너무 신박한 거볼채인 자꾸 빠지죠? 이거 툭툭 빠지잖아 그래서 이거 빠지지 말라고 방지용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빠지게 이렇게 도와주는 네,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색연필이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네, 쓰는 거야 다른 색깔 탈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너무 귀엽죠? 색깐을하다가 샀습니다 이거는 짱구! 짱구 키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짱구 궁뎅이 하고 이렇게 귀여운 흰둥이 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짱구 그 궁뎅이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팝업을 갔었거든요 그 궁뎅이 전시 팝업 한정 나온 굿즈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홀로그램도 있어요 홀로그램 너무 귀엽죠 용롱하죠 한정판이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몸에 많이도 샀다잉 이게 아직 반도 안했어요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까 그리고 짜잔 이 텀블러 여러분 이 텀블러를 제가 샀어요 이 텀블러를 제가 진짜 한 10년 전에 도쿄로 갔을 때 그때 샀던 그 텀블러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못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쓰고 10년 동안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근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심지어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실사용으로 하나 사야겠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빈티지한 이 색감의 그 텀블러예요. 너무 귀엽죠? 실사용으로 용 똑같은 거 하나 더산 거예요, 여러분. 팁이 튀어나오지 말라고 이런 것들 이렇게. 가려 있어요. 제가 모루카에 여러분 입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루카, 코미카를디집어지이 샀습니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오 너무 귀엽요 좀비 모루카, 모루카. 이렇게 하고 이런 예쁜 모루카 있어요, 여러분. 모루카 안 보신 분들 많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쁘게 변신한 모루카. 제가 그 랜덤을 하고 여기 두 가지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랑 얘랑 다른 애들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봉된 데 가가지고 얘를 샀어 얘를 사고 이친놈이 얘를 또 샀네? 똑같은 걸또 샀어 그래갖고 지금 똑같은 게두 개가 되버렸어 근데 이거 샀는지 기억이 안 났잖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걸 또샀잖아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손수건. 일본 또 여러분 손수건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손 닦고 휴지나 이런 거안 쓰고 자기 이렇게 손수건 꺼내갖고 손 닦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토토로 토토로 이렇게 손수건 얘랑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 일본인 친구 우리 사유민이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귀엽죠? 네. 그리고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프리미엄 가차라 해갖고 좀고 퀄리티의 가차를 뽑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두배 가격 이거든요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귀여워요. 미피예요. 여러분 미피인데 이게 가차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밑에 이렇게 짠 전원 이 있어서 불이 들어 집에 이거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 뽑은 걸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쁠 지 모르고 하나만 뽑아서 왔는데, 그리고 또못 갔잖아, 고기를. 아 진짜. 가챠도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는 스위머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거의 망한 브랜드인데, 팝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갖고 제가 산 이렇게 백이거든요. 그거 안에서 나왔던 건데, 학용품들만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도 귀여워. 끝과 동시 라방에서 한번 제가 언박싱을 했었거든요. 빨리. 네 자, 잘 봐요, 여러분. 짠, 이거 너무 귀엽죠? 토끼 모양으로 된이 스탠드. 메모꼬지 메모꼬지. 너무 귀엽다 귀요미, 볼펜, 세 가지, 세 종류, 이렇게. 캔더, 이거는 그, 캐리어택이에요, 캐리어택. 너무 귀엽죠? 캐리어택. 귀여운 닭대가리. 네. 열쇠, 키링. 토끼 수첩이에요. 아, 귀여워. 더 귀여운, 이렇게, 곰돌이 파우치예요. 이게 눈 이렇게 희번덕하게 뜨고 있는 곰돌인데, <웃음> 너무 귀엽죠? 이런 스타일을 만드는 스위머라는 브랜드입니다. 아, 어, 이거 한 편으로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공책들 이런 피자 줄줄줄 이런 예쁜 꽃동산 같은 느낌 백조 스티커 말 말공채 이거는 각종 이제 메모지 요거는 편지지 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빈티지스러운 일본 감성과 미국 감성 사이에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스위머라고 이렇게 지금 망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하라주쿠에도 원래 매장 있었는데 거기도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망 진짜 제가 이거를 살려고 그 파벌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짠아 진짜 이거 갖고 올려고 제가. <웃음> 너무 귀엽죠 이건 진짜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 이런 어 공책이나 이런 어 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어 대체제가 많은데 이건 대체제가 없잖아 여러분 오마이갓 oh 너무 귀엽죠 음. 고양이, 볼터치도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약간 모자 판매점에 가면은, 이렇게 얼굴만 있는 마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형상화 한거 같아요. 약간 가발집. 집에 있는 모자 같은 거 있잖아. 어, 이렇게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일본에서 제일 사업이 잘했다 한것 중에 하나로 뽑히는 아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제대로 입덕하게 된, 아이입니다. 제가 이 팝업 스토어도 갔다 왔고 그 팝업 스토어도 여러분 피카통 씨 영상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타베코도보치라는 요, 이요 친구들이에요. 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게 과자 브랜드인데 동물들이 너무 귀엽잖아. 핑크색은 약간 육지 동물들이야. 근데 파랑색은 초코 맛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초코 맛이 더 맛있어. 초코 맛에는 해양 동물들이 있는데 해양 동물들도 너무 귀엽죠. <웃음> 여러분 제발 입덕하시라, 입덕하시라, 셋이라. 박스도 심지어 이거는 뽑기로 뽑은 거예요. 이 틴케이스랑 이박스랑 이렇게 두 개를 뽑았습니다. 짠 귀여운 이제 코끼리. 이리. 네, 인형 너무 귀엽죠? 이눈 봐! 눈 코딱지만한 거같코 봐. 봐! 너무 귀엽잖아 <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언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인데 바작각 파우치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애기들이 이거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러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차로 뽑은 귀여운 물고 그리고 수달! 수달 키링이거든요? <웃음> 수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차로 뽑은 흰곰 흰곰이에요. 표정 봐 너무 귀엽죠 여러분. 흰곰 그렇게 가차로 뽑았습니다. 사유민이 제가 또 이거 좋아하는 걸또 보고 선물로 이렇게 파우치를 사자 파우치를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이것도 이제 사자 이제 키링. 조그만한 키링이고 여기 옆에 귀여운 그 과자 한 봉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는 팝업 스토어에 갖고 한정 아크릴 키링이에요. 끼리 이렇게 나왔어요 랜덤으로 그리고 단챙이들인데 가차로 뽑은 아까 파랑색 그 과자 과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과자 하나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그리고 이거는 배지 자수 배지 핀 배지 그고 이렇게 고양이 병아리 치킨이 나왔고요 라이언 라이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키링 <웃음> 다똑같은애지만 아, 키링 이렇게 이제 토끼 얘는 토끼예요 토끼 키링. 기린야. 그리고, 네, 이렇게, 가챠가챠를 가차. 뽑았는데, 그래 야, 이것도 약간 처자는. 다섯 마리 랜덤인데, 하나씩, 하나씩, 중복없이 다 뽑은 거야. 고양이만 뽑으면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추고 와 고양이만 못 뽑았는데, 다음또 가게 되면, 고양이를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벽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이벽하다가 캐릭터 뿅 나오는 거그 아이들을 뽑은 아이들. 악어 두 마리 나왔고 중복으로 악어 두 마리 귀여운 토끼 토끼리 사자 팬더 이렇게 하고 다 나왔습니다 스티커도 캐리어 스티커데 인 하나 사기 너무 아깝잖아 못쓸거같아갖고두개 샀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 또 이번엔 또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뎅청한 마탱에 간그 미키 있죠? 그 미키 그림 작가님이에요. 그 작가님 캐릭터인데 너무 귀엽죠 표정. 뭐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타베코 도보츠 아이들을 이렇게 입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시라. 여러분 이게 가차 주머니거든요. 이가차 주머니. 제가 가차를 이만큼 사왔어요. 이 한가득. 이 한가득은 다음 편에서. 그래서 지금은 디즈니랜드까지 딱 하고, 네, 루로 골라서 제 눈에 예쁜 것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키링이 미쳤나봐. 다 키링이야. 이거 짠, 여러분. 너무 귀여운 풍선. 풍선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는 네,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이 간식들. 간식들 키링.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또 키링이야. 이거 나 진짜 너무 사고 싶었어. 진짜 이거는 주토피아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토피아 그 어... 걔네들을 사기 치고 다니는 아이스크림 너무 귀엽죠. 얘도 너무 귀여워. 이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웃음> 진짜 영롱해. 미키 모양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으로 되어 있는데, 위 안에 이렇게 비즈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짜랑짜랑 소리도 나니까 약간 쉐이커처럼. 네, 너무 귀엽죠. 오~ 토이스토리 우디가 너무 멋있게! 멋있게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토이스토리 호텔에 가시면 토이스토리 호텔 똑같은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옆에 꽂이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아 이러시고 이렇게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핍 너무 예쁘죠 봇주인데 네, 그냥 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포즈가 다돼 손도 흔들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벗길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안감이 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출도 할수 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짠, 토이스토리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세트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요런 느낌의 액자, 이렇게 하나 나왔길래, 언제 또 사겠어? 하고 샀습니다. 네. 정말 많이 샀죠 여러분? 어 이거 멍청한 미키 여기 있다! 멍청한 미키! 아 댕댕댕!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대박이잖아! 요거 여러분 이거 풀박스를 제가 샀어요! 풀박스! 얘네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은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이렇게 샀습니다! 얘네는 다음 편에 제가 시간이 되면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랜덤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치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두개 이거는 쇼츠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즈니랜드 안에도 가차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만 할수 있는 가차가 있는데 그차 가차에서 또뽑았잖아 이번에는 약간 먹거리 가차가 있더라고요 통조림으로 된 가차예요 여기 옆에 뭐 와플 같은 게 하나 달려있고요 통조림 가차 키워서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초코! 거기서 파는 그 초코 모양 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안에 옆에 여기 초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미니! 미니사탕! 미니사탕이에요 미니 이렇사탕 미니 미니.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 미니사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팡팡팡 돈다 쓰고 왔다 일본에서 또 캐리어 한가득 사온 오, 굿즈들을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음편은 여러분 이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23년도 모아스토리 책상 꾸미 컨텐츠 네, 새롭게 할 거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예쁘게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편도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또 봐요